어느 날 점원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술은 어떤 거로 준비해 드릴까요? 테라 하나랑 차미슬 하나 주세요 아... 네... 뭐야 뭐 문제 있나? 야 내가 밖에서 하싸인거 티내지 말라 그랬지 뭐가 내가 뭐뭐 뭐 잘못했어? 테슬라 달라 그랬어야지 테슬라 술집에서 뭔 전기자동차를 달라 그러냐 인스타들 사이에선 테라 플러스 차미슬을 테슬라라고요? 네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네 여기 카스테라 하나 주세요 야 헛소리하지 말고 그냥 카스랑 테라 달라 그래 네 여기 카스테라요 테라. 테라 네 맞습니다 카스테라 아니고요 넥슨 테라 아니고요 외장하드 테라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국산 맥주 타에라입니다 8월 27일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 667만 상자 2억 204만 병이라는 대기록 초당 14.6병이 발린 꼴입니다 테라가 이렇게 잘 팔린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DBR에 실려있는 여러가지 이유 중탑3를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를 잘 탔다 현재 맥주 시장은 카스를 앞세운 오비 맥주가 최대 60% 하이트 진로가 30% 내외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스랑 하이트가 양분해 20년 넘게 맥주 시장을 해먹으면서 소비자들은 오래된 브랜드의 따분함을 느끼고 다양성 추구 성향을 수백여 종류의 해외 맥주를 마시며 해소했습니다. 테라가 출시된 지한 달째인 지난 4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부 수입 맥주에 농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15종과 와인 5종의 농약 성분 지자 2급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긴 소비자 단체 u s p i r g 의 2월 보고서에 알려지면서 농약 맥주 리스트 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41종의 맥주랑 와인을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으로 10년간 국내 수입맥주 점유율 1위였던 일본 맥주가 27위로 내려앉았어요. 우와 안전 이슈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라는 외부 요인 덕분에 테라 춘시 초기 시장을 자리잡는 데큰 도움이 되었죠. 두번째 브랜드 이미지를 잘 세웠어요. 저리가 이 늑다리 맥주 아 아들아 그래도 아빠 나름 유명한 국내 2인자 맥주야 시끄러 나는 내가 국산 맥주라는게 너무 수치스러워 우리나라 맥주는 맛이 없다는 이야기는 국내에서도 돌고 해외 유명 저널에서도 호죠 출시 당시부터 프로모션에 이르는 전 과정 그리고 c p e 까지 하이트 진로라는 제조사 명을 숨겨왔습니다 맥주 껍질 오스트릴라 모 골든 어쩌고 써놔서 외국 맥주 같아 보이게 디자인했고 국산 맥주 하이트 브랜드가 가진 휴디캡을 피해 영리한 스탠스를 취했죠 세번째 테슬라, 테라 플러스, 참이슬 소비자들 사이에서 참이슬이랑 섞어먹으면 맛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소문으로 난 건데요 대박이 났어요 마케팅 담당자들도 회사 차원에서 테슬라 마케팅은 없었다 소맹용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 주장했어요 얻어 걸렸대 요 끝. 아 그리고 이거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팀이 국산 맥주와 외국 맥주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참가자 51%가 처음에 외국 맥주 브랜드를 선호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로 70% 이상이 국산 맥주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나왔어요 맛 이외에 브랜드나 마케팅 등 요소가 맥주 선호도를 결정한다고 진단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DBR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끝!